열심히 해볼게요. 맞아. 깜짝 좀 놀랐고 음, 할수 있을까랑 있었죠. 아, 여기서 아쉽게 제가 깜짝 놀랄게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제주 보컬리스트 엘씨. 애쉬의 한유입니다 너무 팬케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아네 진짜... 뭐 너무 취지도 좋은 일이시기도 했고 도움이 될수 있다면 기쁘게 조금 더 복잡해요 그래 제가 클래식이나 다른 팝에 비해서 좀할게 많거든요 그할게 많은 것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감정 사람의 내면을 표현하고 표현의 자유가 훨씬 더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또 이번 저희 한국조작권위원회에서 준비하는 이 콘텐츠가 열심히 해볼게요 m e so she'll be an easy. You're seeing a book girl. Okay, c a They say a best f o o l of dreams don't be c o o l l you n e a o n a o o 좀 비코의 이 부분 살짝 다르게 부르는 거 없거든요. 다시 한번 불러 볼까요? Oh 네. 그러면은 이 부분 한번 듣고 갈게요. I don't like can you tell. time the c l o 네, 요 죄송다. 네. 네, 저희가 보내드린 응원 파일로 하신 거 맞으시죠? 네? 어 네. 살짝 다른데. 다시 한 번만 해 볼게요. 네. 네, 다시 한번 <웃음> 네, 한번. 해 보겠습니다. 네. 펙트라이 네, 게요 <웃음> 여기도 아쉽게 자꾸 음이 음정이 틀리는데. Perfect Ryan r 이건가요? 제대로 들었는데 뭔가 헷갈리신 것 같은데. 어떻게 지금 수정된 이두 부분 적용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그를수 있을까요? 어, 네. 한 큐에 끝내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. Thank you for never seen others cry can you tell you wanted a closer look you better go forward a n e sit oh don't u wait It's too long. long i'll stay forever young comes don't play your c o f f e e dance on the song that you're h e r for now <laughs>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네. 네. <웃음> 저는 활동하는 이름이 네. 애쉬. 애쉬, 공식적으로는 애쉬 한유이고요. 네. 어, 오늘 만나서 네. 너무 감동이었어요 밖에서. 네. 네 깜짝 놀랐습니다. 저는 네. 대구에서 살면서 네 학교를 다니고 있는 네, 26살 학생 최민입니다 아, 26살이세요? 네네. 네. 음. 더 들어보이나요? 아니 아니 <웃음> 16살처럼요 가지고요 <웃음>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. 그러면 노래를 언제부터 하셨어요? 제가 어렸을 때 캠코더가 유행이었거든요 음, 음, 음. 제가 캠코더 속에 저를 보면 항상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좋아했던 가수들 뭐 임창정 소주 한 잔도 제가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한 게왜 재즈예요? 처음에는 제가 음역대가 진짜 낮았어요 <웃음> 그걸 점점 연습하면서 어 다들 선생님도 그렇고 너 이런 거 한번 해봐 저런 거 한번 해봐 음... 전부 재즈였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래서... 주변 선생님들이 들으시기에 제제 목소리가 잘 어울린다 라고 해서 추천해 주셨는데 네네. 하다 보니까 네 좋아진 거예요? 제가 듣게도 어, 괜찮은 것 같고 <웃음> 한 문장으로 대답해 주시면 네. 좋겠는데 노래할 때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세요? 요새는 많이 못 느끼는데 제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좋다? 라는 그 감정을 느낄 때가 같이 네,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남아 있다면 네. 저는 가장 행복한 그 시간을 위해서 나머지 시간이 고통스러운 것까지도 행복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똑같이 행복하다고 느끼실 수 있으면 앞으로 막 하시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좀그 행복을 네. 연장해서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외롭게 창작의 힘듦을 이겨내고 있을 모든 음악인 분들 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외롭지 않도록 곁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화이팅 하자는 의미로 네. 우리 짧게 노래 한 소절 불러볼까요? 네. <웃음> why not take all of, why not take all of, why, why not, not take all, all of? Love?